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이 영상에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당연히 이건 사실 블래스터죠 볼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고케츠와 실버팽 유수위 암수위건이냐 아니면 요눈 4개의 고케츠냐 나는 근데 고케츠가 싸우는 건 사실 못 보고 이 실버팽의 유수위 암수위건만 엄청 봐가지고 유승이암수기권 실버팽이 왔네 오고케츠 4단계 실버 팽팽팽 실버. 실버 실버 실버팽 실버 오 실버팽 실버팽 팽팽팽 실버팽 오 실버팽이 더 많네요 실버팽이 더 많아요 야 실버팽이겠네 자, 보로스와 기신 지포. 이건 보로스 아닐까? 나는 보로스라고 봐요. 보로스가 1기 끝판왕이죠. 자, 보로스 아닐까? 로스로스, 보로스 아닐까? 실버, 실버팽이 추나명 이겨요. 맞아. 자, 보로스죠, 보로스. 요거는 보로스. 보로스 무시하면 안 돼요. 자, 변견맨과 마르고리. 와이 변견맨 굉장히 날렵한 강아지입니다 요런 강아지 키면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들 귀엽다고 무조건 개다 키우는거 아니에요 요런 강아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변견맨 변견맨 마루고리 변견맨 마루고리 오 마루고리도 좀 있네 변견팩 병견맨. 변견맥 마루고리 변견맨용 5단계 변견변견변견변견자 병견, 병견, 병견, 병견. 여러분 위험한 강아지 변견맨 자 바네히게와 돈신이면 당연히 돈신이죠 지저왕과 윈드플레임 지저왕이요 다크 히어로다가 야 내가 처음 오늘 처음 본 윈드플레임이냐 자 지저왕과 윈드플레임 윈드 윈드 지저 지저 지저 윈드플레임 지지 윈드플레임 윈드 플레임용 5단계 윈드 기급과 용급 윈드 지저 지저 윈드 오 이거 좀 박빙인데? 박빙 뛰네요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자 과연 아 윈드플레임 각각이 용급임 지저왕 순살 순살당화자지저향 발라요 윈드고 윈드고 그래 윈드플레임 쿠로비카리가 과연 이제트로 떨어진 운석을 사이탐과 완반치 처럼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지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크로비카리가 이 Z 시로 떨어진 운석 사이에 다만 완판 찌 하는 것처럼 저거를 작살 낼수 있나요? 운석, 운석 역시 크로비카리가 이거는 여러분 흑형의 근육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로비카리가 그렇게 성격은 좋아요. 크로비카리 근데 센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운석, 자, 운석 띠, 자, 교로교로와 검성. 자 우리 검은 정자라는 말쓰지 않기로 했어요 자교로교로와 검성 자 여러분 교로교로입니까 검정입니까 검정이지 검정이 진짜 쎈다며자 여러분 검은 정자라고 말하지 마시고 검정이라고 말해주세요 자 검정 검정 자 검정이네요 자 검정 검정 검정 검정 검정 검정 와씨 검정 야 검정 은 어디서 나와? 얘 검정 은 어디서 나오니? 자 여러분 보로스가 z c 로 떨어진 운석을 사이마 오만판치로 정리할 수 있을 것같은데 보로스는. 그치? 보로스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보로스라면 할것 같은데. 그치? 그치? 보로스는 뿌실수 있을 것 같지. 역시 보로스는 뿌실수 있네. 자 보로스입니다. 보로스. 보로스라면 요거 뿌실수 있거든요. 자변견맨과 블라스터. 블래스터겠지, 사실은. 그지? 자, 보로스냐, 블래스터냐. 아, 블래스터냐, 변경맨이냐 그럼 블래스터지, 이거는. 이거는. 그래도 랭킹 차이가 좀나니까 자, 다음. 자, 윈드 플레임 게이 나와 돈신. 돈신이 은근히 세던데? 검정이 아토믹을 한방컷냈다고 진짜야? 얘들아 검정이 아토믹 사무라이 한방컷네오 이거 진짜면 대박 오 이거 갈린다 야 돈신과 이거 어, 아니네 돈이 더 많네 윈드가 간지나니까 윈드가죠 와 그래? 상성 차이로 검정이 와 검정이 황금이로 변신 황정으로 변신하는구나 자 돈신이 다 왔네요 자 돈신 갈게요 자 돈신 가고 next to 실버팽이냐 검정이냐 이 검정이 황금정 황금 황정 검정 황정 생각해주시고 실버팽 유수위 암수위권이냐 검정이냐 와 검정이네 그래도 가로한테갱발르죠와 검정이.. 와 검정이네 와 검정이네 유수이 암수위권도 얘한테 안돼? 유수이 암수위권이 추남총통 박살내던데 유수이 암수위권이 유수이 암수위권이 실버 검정 야 검정이 맞네 얘최강자가 얘 본데? 와 그러면 보로스냐 검정이냐 그럼 보로스와 보로스냐 검정이냐 이거는 어떻게 돼? 보로스냐 검정이냐 검정? 야 보로스? 아 그래도 보로스란 얘기가 맞네 그래도 앙 보로스네 보로스 고고 보로스 보로스 보로스 보로스 보로스 아 보로스네 자 이건 보로스 자 블레스터와 돈신 당연히 이거는 사실은 블레스터겠지 블레스터가 S급 1위니까 그치? S급 1위니까 블레스터가 1일거야 이거는 근데 블레스터와 와 이건 블레스터와 보로스 보면 진짜 누가 이기냐 자 블레스터 자 여러분 결승으로 왔습니다 와 이거 어려운데 블레스터 혼자 사이탐과 왕판치로 보로스를 날렸는데 블레스터가 와가지고 보로스한테 까불면 나는 보로스가 이길 것 같아.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보로스가 이길 것 같아. 그치? 보로스가 설정상 끝판왕으로 설정된 캐릭터였어요. 보로스. 와 갈린다. 야 블레스터가 지금 저거 한게 나왔어? 전투한게 나왔어? 자 블레스터냐 보로스냐 와 보로스가 조금 더 많나요? 그치 블레스터가 아직 힘이 잘 안나옴 아 아, 헷갈려 현재는 보로스가 우세자 보로스냐 블레스터냐 리얼 보로스지 보로스 보로스 보노보노 갑자기 나온 보노보노는 뭐죠? 자 진의 장로를 빈사상태로 만든거 보면 보로스가 이기죠 와 이건 보로스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뭐다? 보로스다 이 말이야 보로스 진짜 세요 여러분 사이타마 원펀치를 이긴거죠 자 랭킹 한번 볼게요 변견맨은 사람이 아니다 역시 보로스가 1이네 보로스, 블레스터, 가로우, 앙치마키 게이나 오로치, 이거 쎄? 동제 8위 검정, 9위 제트시로 떨어지는 석 10위 어, 그래도 조금 알짜배기로 입면좀 많이 나왔네